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아직전스로이 친구들, 이 있어서 우리 아이스로, 이아이다로이 아이스로, 이아이도로이 아이스로, 이 아이스로, 이 아이스로, 이아이요로이 아이스로, 이 아이스로, 이의 게임 플레이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고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께 새끼로 새끼로 새끼로 새끼로 이 새끼로 저 새끼로. 어떤이가 리하는이 새끼로. 아노토기는 난나자네가. 난나자네까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난나님들아. 자. 표주박이 씨앗이 있네? 너이 녀석 소태도 사비마루가 있는 곳에 대한 비망록 사비마루? 500원이잖아? 사볼까요? 뭐지? 아니, 아이템을 니아 아이템을 잡버리면 어떻게 먹자.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그 사자원숭이 잡고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이곳저곳 보다가 결국에는 아시나성으로 가야된다는걸 알고 어 여러가지 뻘짓등을 하다가 음 여러가지 어좀 잡고 어 썰리고 어좀 해주세요 해서 일로 가면 된다 라는걸 알아냈습니다 해서 어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 할매가 알거든 할매 왜 그래? 오시류니류무리 셔벨나 토해낸 피를 받는다? 치오모라 용의 병든자가 기침과 함께 토해낸 것 탁한색의 피가 섞여 있다. 이것은 용의를 출혈 방도 짧게 애마하고 하고 있다. 아, 이것도 에마한테 주면은 되는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먼저 가보죠. 에마한테 먼저 가보자. 아, 사이다가 시원하고 반글 음. 에마, 결혼해 줘. 오카미도나. 아, 카미도나. 오, 어? 나피주병이 씨앗이 있어? 대니 이레토, 대니 이레토. 치의 가터마리ですね.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물시도나의 물건と同じように, 치의 색이 완수히 요동んでいる. 다만, 이거이 충분해. 충분해. 이로써, 이로써. 충분해. 충도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쾌意を得ている 것. 그래 그래. 기대시켜 주세요. 기대하겠다. 그리고 내 청혼에 대한 대답도 해주지. 맞다. 보고 싶을 거야. 아시나성 정문이 아니고 본성의 본성으로. 그래서 뭐 버려진 감옥, 감옥, 버려진 감옥. 걸로 가야 된다는데? 어. 저쪽인 거야. 어. 저쪽이었던 것이야. 여기를, 씨. 이쪽에 새끼리 얼마나 먹는데, 욕을 몰라가지고. 틀키겠지? 이샤워될까 어? 대기소의 열쇠 사무라이 대기소의 열쇠 아시나성의 정수창구 늑대가 떨어져있던 우물 바닥 근처에 대기소가 있다 아시나의 사무라이들은 오니교부의 부러진 뿔을 감자히 여겨 대기소에 모셔두었다 부러진 뿔이란 오니교부가 썼던 창의 날 오니교부의 뿔을 사냥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 적을 그려당 여때로는마저 갈랐다고 한다 이거 대기소 가면은 닌자도구같은거 얻을 수 있나 본데? 음..오니교부의 부르진 불. 저얼로 올라가야 되나 본데요? 아니 이거..가야되나? 조금 한 번? 아니야 일단은 이야기 진행을 하자고 오저뭐 이상한 놈들 막 모여있어 똥개들 <웃음> 똥개들 뭔데 잠깐만 이거 저 덩치 녀석을 호주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어 뭐야 이거? 아이 늑대잖아 <웃음> 이거. <웃음> 자네는 수족이 없겠지. 오. 오 미즈. <웃음> 세상에 냄병 오오 어이 뭐야 이거! 어이 <웃음> 자네 재미난 공격을 하는구만 그래? 오두번 찍을 줄이야 오이 세번 찍으세요. 야. <웃음> 오, 이 녀석 봐라. 뭔데? 뭔데? 뭐 어디까지 오는데 이 자식아? 오, 오, 만해 오, 또. <웃음> 야, 반전에 전전에 공격을 하네. 오, 오, 오, 오, 니다 오, 오, 오, 오, 오, 십시 오, 주네. 와 186밖에 안줘? 여기가 금방이 그, 금방이라서 그런지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도 뭔가 비어있어요? 여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일단은 전속전진 해볼까요? 필상 있다. 상인도 있어요, 여기. 휴식한다. 새로운 웨이포인트죠? 이러면. 곡요. 곡요. 시계가. 곡요. 용두. 저... 오이 수족을 봐라? 시샤가 아르토로 마다 구요슈아리 친구 얼굴 봐 이즈코에 이토 고쿠요오오 칵카사누요오니노 칵카사누요니노 여기가... 버려진 감옥 가는 길일까? <웃음> 어 맞나보다 근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 또뭐좀 있나 좀 살펴볼게요 아이템이 있단 말이야 어 무거운 금주머니 어 저.. 저 살아났어 저거 <웃음> 넌 내가 보이니? 보이는구나 뭐, 어, 안녕 어어 볼일 없어 나 어, 갈게 어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아 <웃음> 깜짝 놀랐잖아. <웃음> <웃음> 어이 무슨 발짝 발자국 소리가 다닥 다닥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저거 갑자기 왕 하고 나타나니야 저거. 오오 오케저리 저리 저거.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뭐야 뭐. 아어 뭐야. 어디 해 이거. 어이 <웃음> 뭐 피를 다 빨아내는데 이거? 오, 안 돼! 아이고! 아냐! 뭐 이따기 오면 다 있어 이거? 어휴, 비교 봐. 이 자식아. 그러면 돼, 안 돼. 아우, 저, 저거 내피 아니야, 저거다, 어? 보지요. 으? 죽은 장가 봐. 망장가 봐, 망자. 좀비, 좀비. 시즌 좀 먹지, 똥멍청한 녀석, 들 크기가 되는데, 나오질 못해? 어유 어이... 그니까, 러 그. 후시이리불사베기를 어? 얻어야 돼 그래야 저런 녀석들을 잡을 수 있나봐요 더불어서 용, 용윤의 용 황제 어 오샹 카타시로다 먹자 야, 엄청 많네 내려갈 수도 있네? 기름 기름 이 아이템이 오, 벌레도 막 덤벼 어금니 깨물기 자살할 때 쓰는 거잖아? 무너짐 공양탑 국가를 빼앗기고 사형당한 아시나도당의 공무한 훈령 이곳에 잠들다. 볼수 있나 본데? <웃음> <웃음> 오오나 <웃음> 잠깐만 쓸게 포인트가 두개 있네. 잡을 수 있으려나? 똑독새 일문자가 안 통할 것 같아. 가면 안 되겠지? 그래, 지금 가면은 내가 아주 큰 일이 날지도 몰라. 아, 요. 먹을 거좀 먹고 갑시다. 아このような場所に何用ですか선봉사가려고요 어? 아, 아.もしや忍びの方でしょうか? 예 맞는데요. 소자. 그... 역あの人を受けおっていただけるとか私は 그... 오치미수시술 준비를 담당하고 있어. 사스프레스시노비 시쇼카라 아즈카타품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제 에? <웃음> 에? <웃음> <웃음> 버려진 감옥에 있는 시술사 도사쿠가적인걸 너덜너덜하고 피로 물들어 있다. 건장한 남자 한명 필요. 숙달된 사무라이나 젊고 거구인 타로 병사 등이 좋다. 상 없이 데려올 거다. 시노비노등장사한다면 Q. 의 저걸 설마 데려오는 건가? 직접? <놀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템 한번 가겠어? 적... 아농 먹으면 저간이 되는 불꽃 등군덩어리 저간이 되면 적이 공격에 두려움을 잘 느끼지 않게 된다 단 회생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매첸? 일로 쭉 가야되나봐 어 여기 불상있네어 가까운데 있었네 이게 어... 잠깐만요 스킬을 한번 보자고 아, 이것도 다 배워야 되는데, 어, 이, 이, 가도 되는 거야? 어, 누구 있어? 적인 거 같은데? 그루는데도 모르고 있요저엉청한 녀석 브 어? 음, 보지 여기 엄청 앉주머니루비스를엄아요어이자 금주머니 <웃음> <웃음> 간단하게 돼있죠 여기? 여기도 자세히 뭐하고 있던 걸까? 여기론는 길이 없어요 또? 뭐가 있어! 물 속에 뭐가 있었어! <웃음> 뭐지? 물고기인가? 뭐가 있어? 뭐지? 이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아 여기가 원래 어두운 곳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건가? 쓰읍. 뭔지 모르겠지만 가동을 시켜볼까? 이거 떨어지면 뒤지겠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어, 위에서 내려왔구만 위로 올라가겠지? <목소리> 에? 고진? <목소리> 에? 저거 <목소리> 에? <목소리> 에? 누구오 이치 この戦闘지 모릅니다. 날개 이렇쿵저렇쿵한 짓을 하려고 경고를 해주는군그시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건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 응? 요거를 한칸 배우겠어요? 스킬을 포인트 1을 더 획득해서 뭔가 스킬을 하나 찍자 스킬 포인트가 아까우니까 예, 응. 네, 기도해 주십시오 아, 이, 여기가 금강상도 식구경이라는선봉사로고만 여기가 아, 어? 창업 <웃음> 저거 쏙독새 그거 아니홍이홍이오 아이템 <웃음> 사탕 좋지, 초코 음, 말고. 나대템이 근데 아 여기가 아예 그냥 문을 이게 이게 안 되는구만 어너 어, 리슈? <웃음> 대머리. 어, 잊어버렸대 심로어 잉, 쟤, 니, 오, 니, 오, 니, 오, 니, 오, い 오, 니, 오, 니, 오, 니, 오, 이 오, 니, 오, 니, 오, 니, 오, 니, 오, 니, 오, 니, 오, 니, 오, 니, 오, 니, 오, 와あれ誰じゃう 오, 니, 오, 니, 오, 니, 오, 니, 오, 오, 白いお花 타타이치리 마시는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 n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이식 e y 니식음 오 오, 哦네 맨손이야, 총도 없어. 哦哦哦哦哦哦哦 Link f e t c 뭐지? <웃음> 뭐지? 뭐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거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끊기는 흔적이 있어요. 음... 왜일까? 왜일까? 일로 가야 될 것만 같아. 그리고 왠지 여기 숨어 다녀야 될 것만 같아. 뭔가 봐. 온 블라온 보이 보지 보지 와 뭐라 뭐라 뭐라 15 15 걸리네. 기 끝났지. 그러 87포인트 모았는데? 아니, 3포인트 모였는데? 돌아가자 여기서 이제 개 잡으러 가 봅시다. 개. 아까 그 유령 있었 기 잡으러 가자. 아이고 안 돌아가지네. 이제 스킬 배우기로. 오. 오. 머리죽이기도 무너진 있고 무너진배우돌기도 음. 있고 1문자 2연? 유수? 적의 공격을 도검으로 받아냈을때 체감대미지를 경감하는 상시효과 검으로 받아냈을 때, 검으로 인살이 성공했을 때, 체간을 회복하는 상식. 자신의 체간 회복한다. 아, 코카콜라 맛있다로 합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 라 촉촉 박사님 알아맞춰 주세요 딩동댕 유스야 <웃음> 내꺼 어 그렇단 말이지 지하수로 이쪽으로 다시 가서 고그 녀석 잡아 보자고요 음.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없으니까 어... 그 전에 돈이 좀 남았죠 이걸로 또 까따시로도 사 까따시로 다사 됐어 저는 이제 무적입니다 뭔 짓을 저질러도 이제 상관없는 이 몸이 되어버렸어 좋지 아니한가 근데 길이 어디지 저쪽 갱군 어? 여, 여, 여, 여기가 아닌데? 어디였지? 얘가 여기 있다 뒤로 좀더 가야되나? 아닌데? 아래쪽에 길이 있었나? 저쪽인가? 여기다 해야 되잖아. 어. 칠면무사. 얘도 뭔가 좀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장게 해야 되지? 뭐하는 새끼요? 자, 아도겠 날려! 움직이는 것만. 어떻게 해야 되나봐. 접근을 해보자. 잠깐만. 유파이가 아닌데? 1문자. 1문자로 해. 야, 공포 게이지가. 내성을 일정 시간 높인다고 일단 저거 먹어보자 공포 주기 오오오오오!!! 어 미친 거 아니야? 내성도 올라가겠지 아닌 것 같은데? 아프다 저거 딜 욕심을 너무 냈네 아이 뭔가 1페이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잡는 것 같은데? 가자 3원 깎이는 거봐 이쪽이었죠? 그거 쓸 필요도 없네. 그러면 아유, 여기 참아오 이게 공포가 확 올라가는군요. 맞지면 뒤지잖아. 아이고, 저두번 공격하면 안 되겠어. 아! 아니 왜 그쪽으로 올려 오셨죠? 아이 너무하던데. 만 나도 들좀 넣자. 아, 한 대만 때리자. O e é o G? 왕건이 아이고! <웃음> 저왕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 그냥 냅다때렸다가냅다도망쳤다가냅다때렸다 그래야 되나? 그렇렇해해 볼까? 이거 려다가 먹으면 가 이제 부가해가지고못 먹을 텐데 그러면. 그...사자원숭이때처럼 카타시로 부족해가지고 저거 그꼴 날텐데 어이구 눈물게 어 저거 큰 큰거 큰거 아유 저거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아, 저 큰덩이 저거 할때 큰덩이 생기는구나 어? 아니, 어디 보는 거야? 아, 큰 덩이, 아. 데미집네 아이. 오, 큰 덩이, 큰 덩이. 오빠이차 폭립수단이! 저거 어떻게 쓰는 거지? 1문자에 아 유습 배웠지두번 치는 게 아니고 참 아이씨 아예 유술 배우 유술 말고 그거 두번치기 배울 걸. 점프! 기모기 기모기. 저 어떻게 피했어? <웃음> 오, 점프하면 되는구만. 아이고. 야, 큰덩이 온다고? 일로 넘어가. 아유, 씨. 오, 저기 아이템 있다. 오, 어, 잠깐만, 여기 개꿀 자리인데? 오, 잠깐만. 큰 덩이, 큰 덩이. 나가버렸어. 큰 덩이다. 어. 아이고. 죽었어? 어. 말도 안 돼. 큰 덩이. 형이 수줍을 텐데. 뭐하는지만 이제 좀, 좀 보자 아... 허밍미사일 저거 미치겠네 끝이 없구만? 아 이거 맞았어 이니까먹봐아아나 그러니까 <웃음> 목숨 하나 더 있구나? <웃음> 어이 거기 있으면 안되지 여기 어... <웃음> 어어 가면 안 되지. 아, 이거요. 우 <웃음> 아니, 어차피 이럴 거 그냥 가자고. 죽은거야? 음. 죽은거야? 음. 나의 패배다 다시 도전하러 가봐 <웃음> 다시 도전하러 가봐 1페이지랑 2페이지랑 다른게 없는거 같은데 그냥? 저스기학점참이 뭐지? 물을 한번 써볼까? 쭉 한번 써볼까? 우산도 쓸모가 있나? 우산을 써볼 생각을 안해봤네? <웃음> 아이 그걸 막으면 어떡해! 아이 미친 <웃음> 전혀 쓸모 없잖아! 몰라네. 귀신 주제 폭죽에 놀래? 아, 킹, 큰 거. 아하, <웃음> 저거 어떻게 피하냐. 저 어디 어디야? 오오 아이, 그걸 먹으면 어떡해. 뭐하 불쌍 건너서 오냐 어차피 죽으면 다시 여기로 올거에이씨 이거 폭죽이 일단 쓸만한데요? 음... 좋았어 행방불명? 오아 어, 근데 저 너무 큰데? 이거 한번 써 보자. 저거, 저거, 저거 다 날려 보내는 거 아니야? 저거 유령 대가리, 저거 어써 보자. 뭘까? 뭐 에잇, 하나도 안 되잖아. <웃음> 진짜 저거 아니면 그냥 저게 어려운가 보구나 얘는 뭔가 파해법이 있을 텐데 알아낼 수가 없네. 내 지금 상태로는 좀큰 덩이다 저거. 어때요? 아, 또 저질하네. 아, 죄송합니다. 큰 덩이, 큰 덩이. 때려, 때려. 아, 하이, 그걸 못막 냐? 얘 마법사라서 그걸 못막 으시면 안 돼요. 개꾸 님. 왜못 막냐고 큰 덩이다 등찾다가 아 이거 또 개고생하겠네 이거 아 어째저래? 폭죽이다 폭죽을 몇 개만 쓰자 아카타시로 이거 너무 낭비하면 또 나중에 쓸데 없을 텐데 지금 안 쓰면은 이게 또 이것대로 아까운 거겠지? 하지마 그거 와 <웃음> 대시가 먼저 돼가지고 이게 막기가 안 됐다고? 아... 진짜... 스타시로 쓴 것만 아깝네, 이러면 자꾸. 이거 뭐 실력으로 잡는 게 아니잖아, 이거. 그냥. 그냥 알아서 그냥. 깨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잖아, 이거. 폭죽으로 얌스를 쓰는 거야. 야, 왜왜 올라가 이거? <웃음> 참, <웃음> 어, 참네. <웃음> 아, 저거 어떻게 피하냐? 저 그렇게 나오면은 너무 하네. 말좀 그만 괴롭혀 얘 나중에 다른걸로 쉽게 잡을 수 있는거 아니야 또? 어잠깐만아아 나만 피하는 방법 모르는거 아니야 이거? 봐 아... 아... 또 <웃음> 여기서 개고생하게 생겼네데 <웃음> 누가 고통받고 있대? 또...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미니 붓을 잡을 때 이거... 녹... 녹화 따로 한다는 게 또... 그냥 쭉 하고 있네... 어쩔 수 없지? 아니면 이거 이거 먹어야 되나? 원령 종액이 공격이 통하게 된다? 이거 뭐지? 시야돌리기가 이거.. 환영인가? 이것도? 아니잖아? <웃음> 잠깐만.. 뭔가 바뀌었어 안 돼! 어씨 오! 데미지마! 미친! 재미지 이거구만 아 잠깐만 이건데 어이씨 저 너무 센거 아니야? 이 사용하면 안될것 같은데 나중에 못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어 이거 어 타이밍 봐봐 아 진짜 뭐아 맞다 큰거나오데아씨오 <웃음> <웃음> 홍보 지우기도 없어, 이제. 아이씨. 몇 대만 때려보자, 용서가. 아 진짜 아네 맞았다 아 진짜 안 돼! 아, 그냥 먹을까? 아, 제또 저래. 먹어야, 안 돼! <웃음> 아, 나표준방 없다고, 이제. 아... 저거 색종이 못산 물건 같은데 내가 상, 상인을 상 많이 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그때 딱 먹고 극딜을 넣는 게 맞는 것일지 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지. <놀람> 나이트. <웃음> <웃음> 녀 어, 나 아직 여기 있어? 너또 반대쪽 갈 거지? 오! 아이고. 아! 코 있는데 나쁜 녀석... 넌 좋댔어. 넌 이제... <웃음> 넌 좋댔어. 게임... Yes. 어, 너한대 남았어. 너 조심해! 카타시로 홀리기? 흘리기? 칼날도 자루도 순백색인 단도 HP를 카타시로 으 어? 본래 이 단도는 카타시로 홀리 흘리기로 사용된다. 하얀 칼날을 깎아내 자신을 카타시로 기운의 불에려 용액에 맞추는 오! 오! 이거 아이템 쪽인가? 이거 일회용인데 그럼? 잠깐만 지금 33개 40개 있는 거죠? 없는 걸로 돼버리네 이곳도 설마 불상 가면은 오여기다 아.. 으오세 개! 저기서 실시간으로다가 아아 이렇게 된게 아니고 어아 음, 아시나 노속우와내면뭐 노소구와... 있어? 뭐 있겠지? 예. 오저자 오오! 오! 그냥 더 갔으면 죽었겠지? 오늘 깜짝이야. 치통, 우리 좀 배워봤자 죽지도 않잖아. 뭐가 있다. 난 여기가 궁금한 걸. 에? 올라갈 수 있고. 이거 어디지? 누구지? 나는 어디지? 별로 가 되는 거예요? <웃음> 허이, 뭐, 뭐가 더 없는데? 보임 사람 밥으로 만드는데? <웃음> 아 저긴 뭐지?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진 짜식아 뭐지 여기 오 새로운 웨이포인트야 아니 수죽 줄줄 줄 알았더니 이걸 여기다 주는구나 아시나? 아 여기구나 오 어, 여기는 아 여긴 또 거기네 미니보스 있는데네 여기도 아닌가? 어, 맞을텐데 빠질거야. 음. 들켰다. 백추. 어이구 이거! <웃음> 살려주세요! 음. 키가 달잖아! <웃음> 오이 오이 어, 기이 여기서 그래 너도 그오쓸줄 알았어. 오아오 아, 아줌마 강해 아 이거 왜 먹어! 어이 피해야지 이거? 총 쏘는구나 참 너... 그 머시기랑도 똑같은거지? 위험해, 어, 어, 안 돼, <웃음> <웃음> <웃음> 자네 두고 봐. 어. 두고 봐. 자네 두고 봐. 내가 꼭 복사를 올 거야. 자네. 안 돼! 아니, <웃음> 어떻게 거기, 가만히 갑자기 오는 거지? <웃음> 아, 개꼬님? 개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개건님, 개건님 말좀 해봐요. 개건님, <웃음> <웃음> 으 <으흠. 웃음> 아이고, 죽었다. 사라나란! 아유, 젠장. 잠깐만,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 저 대포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은 저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용해서 한번 잡아볼까? 어? 응?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아,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됐다! 하하하하 <웃음> 당신의 총탄은 나무를 뚫을 수가 없어요, 백추 여기 있지? <웃음> 여기 있지? 으 <웃음> 어유, 위험하기, 감이 오지. 어! 어, 피해야지. 자아 자네는 그 녀석이 짭일 뿐이지 그냥 아이 잠깐만 오이 어? 씨. 오이구 헷갈려가지고 씨아애좀 쓰자 나도 아이템 좀 쓰자고 아! 아! 너무 빨리 갔다! 아! <웃음> 너무 빨리 가던 문제구만? 어 씨, 저 바로 쏘는 곳도 있네? 어 잘 쓸게요. 고마워요. 500원. 좋아요. 어디, 어디? 어디? 안 돼! 어, 이쪽에. 아이, 참. 네. 아이템 먹고 가자고? 저장한 데가 있구만 누구 보자. <웃음> 어? 어? 누구 보자. 나쁜 녀석. 천벌이 내릴 거야. 천벌이. 자라 천벌. 잠만 저기 아이템 있잖아. 먹으러 가고 싶어지는 걸 먹으러 가야지. 화 과약. 뭔가 업그레이드 쓸때 필요하겠죠? 저바 플레스 데미지 입네 좀 위로도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아야아 프다야저로 어떻게 올라갔냐 야 没有。<音><音> 저길로 어떻게 가지? 저길로도 못 가요 뭐지? 여긴 이게 있단 말이지 아 참, 쓰죠 신체를 성장시킨다 그 어, HP 들었어. 너무 기분 좋아. <웃음> 쟤 손도 없고. 어쩌라고. 아, 여기 뭐,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아, 씨. 피가 있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아 설마, 여기. <웃음> 사자 원숭이냐? 봄 밑바닥에도 사자 원숭이가 있어. 그걸로 어떻게 보이는 거야? 내가. 아 이거 아닌데 아이고 멍청아 컨트롤 <웃음> 아니야 짬 아아... 오준아독 도끼 아니야 정신차려 개고요아아 아유... 씨, 두 마리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두 마리가. 얘부터 잡는 게 좋은데? 제 느낌으로는. 체력통이 그 체력통이 아니라가지고. 훔쳐서 피했어 나 지금 아... 이거 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는걸? 아이고 아오 저거를 대려 찍는다고? 해내야돼 환영이 있지? 점프! 아! 진짜! <웃음> 거기서 조준을 왜 풀어? 아! 한 방이 끝날 수 있는 걸! 왜 그랬을까? 우리 개코? 잘 하면서 <웃음> 왜 그랬을까? 한시간 반이나 때려잡은 녀석이잖니 그것도 제일 쉬운 2페이지야? 넌 1페이지가 약하지만은 쌀쏘 그냥 저 타이밍 잘못 맞추면서 에 폭죽 이지. 행이소리금으로바 어우 저기서 저러셨구나 점프해! 오케이 이렇게 잡는 거였어 갔어야지. 저거 아니잖아! 오! 아, <웃음> 어, 이거 키 괜히 이걸로 바꿨나? 두 대만 때려? 카사시로 좀 아끼자. 어왜 그래? 돼. 지네는 죽어야 돼. 아유, 아유, 샹놈의 새끼. 아유, 싸움의 기억이네 수족 두 개? 어? 수족 두 개를 줘. 싸움의 기억이랑 경험치 오천? 아니 이진에 살아있는데? 응? 방금 꾸, 꿈틀댄 거 이거. <웃음> 뭐요? 왜안 죽어? 죽으란 말이야 아이 궁댕이봐라 이거. 똥구가 없어. 어제 공격력 강화가 된다. 이 말이야. 마음속에서 숨쉬는 희귀한 강자와 싸웠던 기억. 지금은 그 잔재만이 남아 기억은 확실하게 늑대의 양식이 되었다. 옛날에 사정성이 는짝가 오래된 보금자리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만이 벌레에 쉬고 반쪽은 먼저 죽었다. 지금은 허나 마저 시들어 사라졌다. 커플 지옥이야. 커플 지옥이다 이 말이야? 훗, 점점 강해지고 있군. 나. 아, 나참 선봉사에서 여기로 다시 빡구한 거였잖아. <웃음> 어? 여기 또 어디래? 여기는 어디니? 아시나 밑바닥? 아, 그 배경 보면은 대게 무슨 중국 산지처럼 딜그막 뒤죽 아니 뒤죽박쥐 아니고 들쭉날쭉하게 산.. 산등성이가 이렇게 돼있던 나라잖아요? 그.. 어? 그 밑바닥 그 바로 밑바닥인가보다 음. 성을 그.. 산 위에 그런 데다가 지었잖아? 밑바닥은 이렇다, 이말이구나 어 이번 녹화 어, 여기까지만 하고 끝, 끝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네, 재밌어지고 있어 미니모스둘 어, 잡았고 사자머스이도 잡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찾기로 안녕!